안녕하십니까 이번 시험에는 크레오 파라메트릭 앞으로는 줄여서 그냥 크레오라 부르겠습니다 이 크레오의 요 파일 메뉴 있죠 파일 메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그렇죠 파일 메뉴를 누르면 새로 만들고 열고 저장하고 그렇죠 크레오 같은 경우는 어떤 파일 관리 준비 세션 관리 같은 서버 메뉴들이 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미리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새로 만들고, 그렇죠? 저장하고, 열기. 이 부분만 쓰신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못 봤던 좀 이상한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이 크레오는 좀 파일 관리를 좀 독특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미리 설명드려야지 여러분이 작업했던 소중한 내용들을 잘 저장하시고 또 열기 하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커리어에서는 이제 새로 만드실 때 단품으로 만들어서 저장하면 확장자가 PRT가 되는 거고요 어셈블리 파일로 저장하면 ASM, 드로잉은 DRW 그렇죠 기타 여러 가지 뭐 제조, 수첩, 스케치, 스케치 같은 것도 섹션으로 저장이 됩니다 SEC 자 이런 것들도 잘 기억하시고요 어, 이 화면은 열기 했을 때 열어볼 수 있는 파일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자신이 만든 파일 유형은 당연히 열어볼 수 있을 거고요. 그 외에 여러가지 이제 뭐 어, 스텝 파일이라든지 IGS 파일, 기타 여러 프로그램들 있죠. 뭐 솔리더옥스라든지 카티아에서 작업한 파일들도 여러분이 열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네, 카티아에서 아, 저, 저, 저, 죄송합니다. 자 크레오에서 새로 만들기, 열기 저장 이게 실제 실습을 제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독특합니다. 자 한번 실습을 해보죠. 자 크레오를 실행을 했습니다 브라우저는 꺼겠습니다 요거 누르면 된다 그랬죠 두번째 아이콘 자 새로 만들게해보자 그러면 작업할 수 있는 유형들이 보이죠 기본적으로는 단품으로 들어오겠습니다 당분간은 단품으로 들어올 거고요 나중에 뭐 어셈블리 강의 하실 때는 어셈블리로 들어오면 될 거고 또는 NC 가공이라든지 아니면 도면 작업할 때는 드로잉 환경으로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자 부품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판검할때는 판검으로 하시면 되고 기본적인 뭐 3D 모델링은 솔리드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 파일 이름 있죠? 어, 이거를 여러분이 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안쓰면 나중에 조금 곤란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냥 파일 이름 기본값으로 해서 확인 버튼 누르죠. 그럼 위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PRT-0001 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되어있을 겁니다. 이거는 크레오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파일 이름이죠. 그래서 이걸 저장을 해보죠. 하면 당연히 작업 디렉터리 저번 시간에 우리가 작업 디렉터리 설정을 해놨으니까 이 경로로 잡힐 거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저장하면서 파일 이름을 바꿀 수 있나요? 안되죠? 기본 이름 처음에 금방 떴던 화면에서 지정했던 이름 그대로 쓰셔야 되는 겁니다.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와보면 이름이 저장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름 구조가 좀 독특하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 파일 이름이 있고요 점 다음에 p r t 는 확장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대부분 끝나는데 뒤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점 1이라고 더 있죠 그래서 그렇죠? 이게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 저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뭐 스케치를 하고 형상을 그린 다음에 또 저장을 하겠죠 그 다음에 또 형상 수정하고 새로운 형상 추가하고 또 저장을 할 겁니다 어 필요 없는데 잘못 만들었네 그럼 이제 또 삭제하고 뭐한 다음에 또 저장을 할 겁니다 제가 저장 버튼 몇번 눌렀죠? 처음에 한번그 다음에 세번 눌렀으니까 총네 번을 눌렀습니다 그러면 찾아가 보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1번, 2번, 3번, 4번 각 단계별로 여러분이 뭔가 수정한 내용들이 새로운 버전으로 해서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신기하죠? 저는 처음에는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수정을 한 다음에 저장한 다음에 열어보고 열어보고 열어봤더니만 이게 일종의 백업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아 이게 좀 불편해요 저는 그냥 파일 하나로 이제 저장 됐으면 하는 거고 그런데 이게 좀 이렇게 저장 되니까 좀 불편합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트레일 파일도 생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최종 결과 파일로는 그냥 하나만 있고 트레일 파일도 필요 없는데 이런 것들이 자고 부수적으로 생기다 보니까 파일의 개수만 많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 창을 닫고요. 새로 한 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네 개를 다 선택하고 딜리트 키로 지워버리겠습니다. 이거 지우더라도 여기 표시되지 않은 항목 지우기 있죠? 이거 누르셔가지고 현재 세션에서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남아있는 찌꺼기도 확실히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새로 만들게 해보죠 그래서 이 이름을 정확히 주는게 좋습니다 저는 테스트 언더바 01로 주겠습니다 확인 누르죠 됐죠? 물론 저장 버튼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누르면 이름이 뜨겠죠? 이이름 변경 못합니다 확인 눌렀어요 두번, 세번, 네번 눌렀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게 생겨져 있겠죠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죠 파일을 새로 만들기 새로 만들기는 당연히 그렇죠. 새로 만드는 창이 열리는 겁니다 아니면 이거 누르셔도 되고요 자, 열기는 뭘까요 최근에 작업한 파일을 열어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작업 디렉터리 아니면 다른 폴더에서 그렇죠? 파일을 여는 거죠 그래서 열어볼 수 있는 파일 유형이 상당히 많다는 거좀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카티아 파일, 솔리드엣 파일, 인벤터. 그렇죠. 여러 종류의 파일들을 열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식스 파일도 열어볼 수 있고요. nx 같은 경우는 확장자가 하나죠. prt. 그래서 그 외에 스텝 파일, 그 다음에 cad 파일도 열어볼 수 있고, 여러 종류의 파일을 열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거냐.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뒤에, 옆폴더 안에 제가 네번 아까 저장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하나만 보이죠? 일반 탐색기를 열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네 개가 열리는데, 네 개가 보이는데, 실제로, 그래서, 크레오에서 열기, 발 열기하면 이게 하나만 보입니다. 여기는 4개 있는데 그럼 누가 열린다는 얘기죠? 누가 보인다는 얘기죠? 가장 최근에 저장한 거 있죠? 4번 얘가 보이는 겁니다 아셨죠?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 2, 3, 4다보게하는 방법 없느냐 보기 누르시 아, 여 있나요? 여기, 여기 도구인가요? 예, 도구 누르시고요 셔모던 버전 하시면 다 보입니다 그래서 2번만 열어볼 수 있고 또는 3, 어, 3번을 열어볼 수도 있고, 4번을 열어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꺼져있고, 꺼져있다는 얘기는 가장 최근에 저장한 파일을 열어보는 거죠. 그렇죠? 가장 최종적으로 저장한 파일을 열어보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어겠죠 그것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기. 자, 저장 누르면 그냥 덮어석이 되는 거고요. 컨트롤 l s 키죠 그러면 한번더 눌렀으니까 이제 5번이 생겨져 있겠죠. 그렇죠? 다른 이름을 저장해보죠. 복사번호로 저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름 놔두고 저는 새로운 이름으로 그렇죠? new underbar test underbar 01로 저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파일이 하나 생겨져 있겠죠. 그러면 실제 열려있는 파일은 그냥 테스트 01입니다. 01이고 이 파일을 별도의 파일로 저장했다는 것 뿐입니다. 물론 이걸 열어서 여러분이 수정을 한다고 그러면 계속 또 얘도 1, 2, 3, 4 이렇게 생성이 되겠죠. 그러니까복사본을 저장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되는 거고요. 그죠? 그렇지만 현재 작업 중인 파일은 변경이 없다, 변함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백업 저장, 객체를 현재 디렉터리에 백업합니다. 한번 눌러보죠. 그죠? 누르면, 이렇게 생기죠? 백업 위치, 다른 위치를 잡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폴더 만들어주고 A라는 폴더 만들고 그 안에다가 저장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들어가보면 폴더 생겨있고 그 안에 여기에 생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래서그 실제 이 파일은 저장을 해보죠. 두번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백업된 게 저장이 될까요? A 들어가보죠. 어떻습니까? 백업된 게 저장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현재 열려있는 파일은 이 파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바깥쪽에 있는 이 파일이 아니고. 아시죠? 그것도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창은 닫고요. 열기, 바깥쪽에 있는 파일, 요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런 얘기고요. 요두 가지 차이점 아시겠죠? 요거는 복사본으로 저장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현재 작업 중인 파일은 변함이 없는 거고, 요거는 백업 파일로 저장을 하는 거죠. 요거 차이점을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파일 관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창을 닫았고요. 새로 만들게 하죠. 여기다가요, 제가 뭐 A, B, C라고 하겠습니다. 확인 눌렀습니다. 그럼 저장을 하면 확인 눌러 버리면 당연히 A, B, C로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죠? 아, 이 위치에 저장이 됐나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죠. 요번은 지워버리죠. 여기도 다지워버리고요 창도 닫고 다닫아버리고요 새로 만들기 ABC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을 하고 c t r l S 작업 디렉토리에다가 저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ABC 그럼 여러번 누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장을 할 때마다 백업번이 생성이 된다고 그랬죠. 아참 대문자로 저장을 해도 이게 크레오는 기본적으로 소문자로 저장이 됩니다 아시죠 파일 이름이 무조건 소문자로 저장이 됩니다 이것도 좀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탐색기에서 이름 바꾸셔야 돼요 대문자로 하고 싶으면 크레오에서는 대문자로 해도 소문자로 다 입력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파일 관리 누르죠 이름 바꾸기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디스크에 있는 거와 현재 세션에서 이름 바꾸기 하면 자 여기다가 ABCD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미 저장해놓은 파일이 있죠? 이것도 ABCD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이걸 체크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션 중인 현재 열려있는 요것만 바뀌는 거고 이렇게 해버리면 이미 저장해놓은 거 있죠? 다시 말하면 여기 A, 1, 2, 3, 4, 5 여기까지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렇죠? 해보죠?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바뀌어져 있죠 abcd 자 한번 더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런 바꾸기 session에서만 해보죠 2를 더 추가해보죠 그렇죠?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2로 바뀌었죠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맞죠? 그렇죠? 이게 바뀌어 있나요 안 바뀌어 있죠 그래서 저장하면 저장을 해보죠 여러 번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 새로운 이름이 붙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여기까지는 이제, abcd, 여는 2가 더 붙어서 이렇게 관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 파일 관리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전 버전 삭제는 뭐냐면, a b c d E 삭제, 어, 누르면, 어떻게 상이 발생하냐면, 요 3만, 최신 것만 남겨놓고, 이전 거는 삭제해버립니다. 한번 해보죠. 이 점을 삭제 예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3번만 남는거예요최신것만 그리고 열려있는 것도 그렇고 저장된 것도 그렇고 모두 다 지우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모든 버전 삭제해버리면 됩니다 예눌러버리자 그럼 창도 닫히고 이쪽에 저장되어 있는 것도 다 삭제되버립니다 아시죠 자열개해보죠 ABCD 열어보겠습니다 자, 요정도는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름 바꾸기, 이전 버전 삭제, 모던 버전 삭제. 맞죠? 그렇죠? 그니까 버전이 자꾸 생긴댄가, 그러니까 그 버전 관리를 위해서 여기 있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해서 중요한 거는 여기에 모델 특성입니다. 돌아보면, 기본적으로 크레를 설치하면 단위가 인치입니다. 그렇죠? 변경 눌러보죠?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자, 우리나라에서 설계할 때 대부분은 뭘 쓰죠? 이런 걸 쓰는 거죠. MMKS를 쓰는 거죠. 길이는 미터고 무게는 kg이고 시간은 초단위를 쓰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길이는 미터고 무게는 뉴턴 단위를 쓰고 초는 세컨드 단위를 쓰는 겁니다. 시간은 자, MMNS. 요거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좀 이따가 어, 다음 강의에서 그런가요? 예. KS, MS, NS 요 n이 뉴턴의 약자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예 처음부터 크레오를 요 단위계로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나중에 이제 어 환경 설정을 좀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현재는 인치 단위인데 요거를 살짝 나는 다른 단위계로 바꾸고 싶다 mmks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선택하고 설정 누르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야 1인치가 25 245mm야 변환할 거냐? 이런 얘기죠. 살짝 단위만 바꿀 것인지 아니면 아예, 어 환산을 할 것인지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확인 누르고 닫게 하면 단위기가 바뀌어 있는 겁니다. 요것만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자, 그런 얘기였고요그 다음, 세션 관리에서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표시되지 않은 항목 지우기. 그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작업이 끝났다고 그래가지고 크레오에서 이 창을 닫아도 금방 열었던 창에 대한 정보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누르셔가지고 확인 누르셔가지고 뒤에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남아있는 찌꺼기를 깔끔하게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 한번 보죠. 새로 만드는 거 하실 때 이름을 미리 주는 게 좋다는 거 그리고 저장할 때 이름 못 바꾼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서 복사본으로 저장, 백업 저장 잘 기억하시고 아니면, 파일 관리에서, 이름 바꾸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초기의 이름을, 처음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거. 그러면, 현재 열려있는 파일 이름만 바꿀지, 아니면,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이름까지 다 바꿀지, 이름 바꾸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버전이 자꾸 생성되니까, 그 버전 관리를 위해서는 이전 버전 삭제, 모던 버전 삭제 잘 기억하시고요. 현재 문서의 단위계를, 특정 단위계로 살짝 바꾸고 싶으면 모델 특성에 따라서 단위계 바꾸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쵸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제가 그랬죠 이놈에 저장하니까 자꾸 버전 번호가 생기는 겁니다. 버전 번호가 다른 프레임은 이런 기능이 없는데 유독 크레오마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처음에 이게 뭐왜 뭐, 자꾸 생기는 거야 이게 너무 짜증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처면에 이제, 자, 크레오를 모르는 시절에는 창을 다 닫고, 이 필요없는 부분, 이전 내용은 지워버리고 이름 바꾸기 하는 거죠. 이름 바꾸기 해서, 이 뒤에 이걸 치우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얘 누르면 이름 바뀌죠.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비생성적이죠. 그래서, 자, 원 치워버리죠. 한번 해보죠. 어떻게 하냐면, 사실은 이제, 뒤에 가면 아마 환경 설정에 대해서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옵션을 저장하는 환경 설정 파일에 대해서 이 configure o 라는 파일에 대해서 배우시게 될 텐데 자 그전에 요 여기서는 딱한 가지만 해놓겠습니다 이 save file iteration 인가요 예, 이 값이 yes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고 뒤에 버전 번호가 생기는 겁니다 파일 이름 뒤에 이걸 no로 하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보죠 파일에서 옵션 구성 편집기 그 다음에 추가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 누르시고 찾기 아니면 그냥 찾기 바로 누르셔도 돼요. 찾기 여기다가 간단하게 어 풀로 다 쓰실 필요 없고요. save, u n d 파일까지만 써보죠. 찾기 하면 이 말이 들어가 있는 옵션을 찾아줄 겁니다. 이 값이 지금 yes로 잡혀있죠. 그기 때문에 저장할 때마다 파일 버전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이 값을 저는 노로 하겠습니다. 추가 하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노로 추가됐고 뒤에 보면 간단한 설명이 보일 겁니다. 자 문제는 이 환경설정 파일을 어디다 저장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디다 저장하느냐. 하죠?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저는 저희 작업 디렉터리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찾아가야겠죠. 그래서 내보내기 하겠습니다. 내보내기 하고 작업 디렉터리 안에다가 이 config.pro 이름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확인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 만들어 보죠. 테스트 라 이름으로 확인 했습니다. 그다음에 파일 저장 한 번은 저장을 해줘야겠죠.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버전 버전이 생겨져 있지 않죠. 그리고, 세이브 버튼을 계속 눌러보죠. 여러 번 눌렀습니다. 그래도, 버전 번호가 생기나요? 아닙니다. 이 파일, 이, 여기에다가 덮어쓰이 되는 거죠. 어느 게 편한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작업한 다음에, 아예 파일 다른 이름을 저장해서 새로운 이름으로 저장하고 아니면 버전관리를 스스로 하는데 어, 이 옵션이 yes로 잡혀 있으면 자동으로 버전번호가 생기는데 문제는 이제 그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생기는데 그 안에 어디까지 내가 수정을 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걸 no로 하시고 여러분 이 스스로 파일명을 다르게 함으로써 버전관리를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거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기본적인 파일관리가 저장하고 불러오기가 조금 독특한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번 꼭 이해를 하시고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